저, 저, 저 미친. 카드가 나와서 이거 죽일 만하다. 카드가 나와서 죽일 만하다. 이거 킬각이죠? 할라리로 치고 오케이! 오케이, 누나! 누나 네말이 <웃음> 진짜 불, 개불쌍하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죽어 다 뒤져 그냥 자리나 만들어 그냥, <웃음> 그냥 자리 만들고 네, 두번 터뜨려 두번 터뜨려 자리 만들고 사실 칼라레이로에 모든게 다 담겨있거든요 우리의 철학이 백스나 파일이 뒤져 뒤지고 칼라레이로 터집니다 갓날레이로에서 ㅋ <웃음> ㅋ <웃음> 범을, 범을 나와요 이거 범을 나옵니다 뢰르랑이도 나왔고 범을 범을 생산해주고 와우 잽! 펑글잽! 광풍잼이야광풍잼 <웃음> 이건 제가 후궁이니까 어 무조건 제가 후궁이니까 배치점 천에 아니고 맞다니까요 제가 무조건 승북이니까 치게 하고 안 죽었네? 와 치고요 와우 와 정말 뭔지 모르겠다. 와 방금 싸받아. 와,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이겼네요. 천장실에 거의 못 이긴다고 나오네요. 나름 나름 무거워졌게 잘싸웠습다 최강태공의 낚시실력, 그거밖에 없다 기대하기 거 아, 호시야. 이미, 이미 진거 같아. 최강태공의 낚시실력, 여기서 네트페이글이또 나온다면 또 모르죠. 아, 아, 아, 네트페이글이 나온다면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 황금 보물상자. 그래서 황금 두 마리 나와요. 오! <웃음> <웃음> <웃음> 개쩔었다. <웃음> <웃음> 4.5%. 이거를 내가 지면 만원을 받겠지? 근데 난열 받겠지? 만원을 받고 열이 받는다 라인 좋은데? 가자 고인메리오 오케이, 앞단. 어, 여기서, 여기서. 어, 그렇지, 어? 미친! 사우전드 써니오로 업그레이드! 야, 이거 때려줘. 빨리 이거 때려줘. 죽나요? 아, 뱀! 미안! 이게 트럭이지. 이러면 욕하면서 하기 싫어지지. 지금 4창고라 좀 그리긴 하는데. 그니까 이게 사이클이 높이 좀 나와줘야 돼. 6레을 찍어야지 사이클 찍어야 돼.